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평산마을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가 현재 대통령실 소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참일끼이 해먹는다고 라 생각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전 원장은 동생은 동생이고 누나는 누나인데 왜연저제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취지의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 법대로 얘기하니까 그건 맞는 말 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전 원장은 지금 면저제가 없기 때문에 누나는 동생과 별도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 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지인끼리 친척끼리 끼리끼리 이게 말이 되나 라며 그러면 동생이 청와대에 있다든지 누님이 있다든지 하면 은 자제를 해줘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괜찮지 않다. 라며 정치는 상식인데 그게 용납이 되겠나? 라고 덧붙였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박전 원장은 문제의식을 못 느낄 것 이라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특징은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 이라고 답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문전 대통령 양산사자 앞에서 음향 장비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녹설 시위를 벌려온 안정권 씨의 누나는 국민소통관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동생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안 씨가 지난해 11월 대선 캠페인 보증캠프 제안을 받고 합류한 뒤 대통령실 직원으로까지 채용된 것으로 한다은 입장을 냈다. 다른 관계자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다. 며 채용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고주장했다. 이날 유튜버 안정권씨 누나인 안보 씨는 사의를 표명했다.